저기 저렇게 나온다고? 나 이거 왜 죽은 거같 냐. 싸버리고요. 흉합체두개 생산해주고 여기서 또 흉합체 나오나요? 설마 아니 손패 실화합니까 이게 실령이죠한 턴만에 가져온 거. 아더 즐기지 못해서 탄스럽네요 개탄스럽습니다. 잔다이스 컷 버리고요. 그러니까 장난감 망가져 버렸네 뭐나계 하수인들이 제복을 통구히 해냈군요. 아 이거 돈 손실 때문에 그냥 가야겠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몰랐을 거예요. 그 하수인을 고용하면 황금 하수인을 얻을 수 있겠군요. 나는진한시간의 끝을 못 견뎌겠어. 신영 황금 내거 좋습니다. 불안 황금 신영 황금 오케이. 그리 버릴 지부터 생각하면서 일단 리롤을 쳐요. 얘를 버려야겠죠. 혹시죠? 신영 황금 내 거. 아 그냥 다 급해 다 급해 내가. 한번 나오면.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대충에도 이길 것같아 네, 신령, 신령은 터져야 된다. 그런 건 모르겠고, 제발 딴거날뻔 아니야. 신령만 터지면 돼. 무조건 터지겠네요. 지는 그림 아니던? 너무 무서웠어. 파티. 스술 폭풍은 시간 없다 이거 비전졌어 진짜 존나무다고 어! 비가왔다 신형이 왜 부간가르가 지금 느낌있나? 가수이들 고용하는게 좋겠구 야 뭐야? 야 뭐야 이거? 목소리 아저씨인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할만하지 않나? 그치야 이거 나 파밍 파빙 엄청난 파밍이야! 파밍왕 철명수씨, 파면수씨. 그렇지. 이겼지, 이것도 이겼지. 그렇지. 파밍 다 했지, 알뜰하게 했지. 나이스. 전판 5놈이에요 이번 판 50놈이야? 아 제발 제발 이거 그 없잖아, 그래 야 이거는 그냥 합치자 합치면 손해지만 합치자 로망이라는게 있으니까 아핫 비가치 생각을 하면안 돼. 무념 무상으로 가야돼요 어, 좋아. 가득, 가득. 가득. 가득. 가가 나는 반발트 스탯이 너무 기대된다 120못 찍었나? 하... 부족하다 1 가르를 뚫어버리네 이건 근데 안 합치는게 더 쎄죠 사실 어 잠깐만 진짜 이렇게 저빠지게 키워봤자 콩콩이보다 약하네 1도 관리면 알겠다 <목소리를> 이니까 핀리가 혹시 켈투사 안하나? 켈투사 할만하지 않나? 장이스마카